이가 뭔데 이해를 못해. 정도용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어이런식은이을식은이흘많네이흘아 아, 전찮찮 아, 전그찮좀요랐을좀이에을뿐이에요만래놀도 그래, 해. 과거도해해당했살해억했보 기억을 보게 된 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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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습들이 내 과거 전생이라니 근데 어째서지? 기억의 봉인을 바로 풀었다고 하기엔 그 기억들이 온전히 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이해를 죽일 때샤이 선생님도 뭔가 부자연스러웠고 원래 이런 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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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저 보석은 멀쩡한 거지? 이상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사실 저 지금 알작 선생님 방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가 알작의 방에는 왜간 거지? 알작 선생님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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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금 제 아이에게 가서 아이자게 밖에서 봤던 걸 전하도록 해라. 알겠나? 알겠어요. 하. 요즘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가. 정신이 없어 죽겠어. 신입생의 쉐일의 이해래. 하. 그러게나 말이야 재화 음. 선생님, 저 연주예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연주? 어 그, 그래, 들어와 할 말이 있다고? 낙하이 있는데 괜찮아? 네, 상관없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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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이기적인 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한결같아서 참 좋아 샤일 <름 flow> <S four> <릴� anda> 안녕 아이작 네가 연주한테 과거의 기억을 돌려줬다 재밌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찾아와봤어 그래서 <된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네가 봉인을 풀어줬다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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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네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네가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이러지 말아요! 예. 꼭샬그 녀석이어야만 해? 나는 안 될까? 내가 그 녀석보다 널더 좋아해. 사랑한다고. <웃음> 아이자. 아이작은 분명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연인은 앞으로도 샤이 하나예요 미안해요 내 곁으로 와 예. 응? 미안해요 아이작 이만 돌아가 줬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한테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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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초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군 아... 그래? 그럼... 좋은 꿈 꿔, 샤이아 참, 곧이 일이 죽을 건데 그건 네가 기억도 안날 만큼 하나서 저지른 일인 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널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러실지 샤... 샤이?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조금만 참아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엘 예. Like h a